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염 손해배상 보장법 제1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유료염 손해배상 보장법의 그 축조 해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2장 유조선에 의한 유료염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2장은 제1절에서 유조선의 유료염 손해배상책임, 제2절에서 유료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 3절에서 국제 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등, 제 4절 추가 기금에 대한 청구 및 분담금, 제 5절 책임자한 절차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대개 그제 1절과 제 2절 제 3절 제 2절의 내용, 제 1절과 제 2절은 1992년 국제 책임협약의 내용이 수용이 된 것이고요. 제3절은 국제 1992년 국제기금 협약이 수용이 되었고, 제4절은 2003년 추가기금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제5절에서는 그각 절에 나와 있는 그 청구 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각 국제 협약의 그 내용들이 우리나라 선조 책임자 절차와 이렇게 합해져서, 실제 책임제한을 절차시키는 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어, 규정되어 이 있습니다. 어, 제1절 유조선의 유료임손해배상책임에서는 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주로 이제 그 1992년 책임협약의 그 실체법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어, 그 이번 시간에는 제9조 책임제한의 범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구조의 조문을 보면요. 제구조 책임제한의 범위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그 유조선에 관계되는 선박 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책권을 미친다. 이렇게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 요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은 이게 내용은 책임제한이고 유조선마다 같은 사고로 어, 그 다음에 그 유조선에 관계되는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채권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조선 마다 같은 사고 요런데 이제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조문의 개요에서 결국은 그 기본적으로 이거는각 선박마다 선주를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선박마다를 단위로 해서 책임제한을 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같은 사고 이제 이번 시간 공부하는 것은 같은 사고로 인하여니까 사고주의 원칙입니다. 사고주의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채권에 미친다. 이제 선박 소유자 및 보험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인적 범위가 결국은 어 선박 소유자는 물론이고 모든 보험자 등에까지 미친다. 이렇게 이제 그 확장해놨던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사고주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임제한이 사고 유조선을 단위로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에게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의 항해에서도 두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LA항까지 항행하는 A라는 선박에서 어 사고가 도중에 항행사고가 한번 나고 다시 그 수습을 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뭐두 번, 세 번. 이론상으로 얼받든지 여러 번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박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고를 하나로 묶어서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해서 책임한도로 정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사고 단위로 별도의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법 정책상의 문제인데, 예, 한번 도착할 때까지 그 출항해서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고를 하나로 묶어서 책임제한 기금을 형성해서 그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은 이것을 항해주의라고 하고요. 각각의 항해한번 속에 여러 번의 사고가 있을 때는 각 사고 단위로 책임제한 기금을 별도로 형성해서 그 사고에 대해서는 그 형성된 별도의 기금마다의 책임을 한 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를 사고주의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항해주의를 취하면 아무래도 하나의 기금으로 여러 개의 사고에서 발생되는 채권을 전부 분담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주에게 유리할 것이고요. 그 사고 단위로 이제 책임자 기금을 형성할 경우에는 그 사고 단위로 동일한 그 최대한, 음, 최고 얼마까지의 책임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에게는 좀더 많은 손해배상액이 배당이 될수 있으니까 피해자에게 좀 유리하다.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92년 책임협약이나 우리 그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은 사고주의 원칙을 받아들여서 선박소유자는 사고를 단위로 모든 책임제한 대상 채권에 대한 책임을 책임한도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항해에서 세 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세 개의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되어서, 각 사고 단위로 각각의 책임제한 기금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같은 선박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선박이 같은 항해에서 어세 번의 그 사고가 있었다면, 그 A, B, C란 1번, 2번, 3번의 이제 사고가 있을 때, 1번 사고에 대해서도 선박의, 같은 선박이니까 책임한도액은 같습니다. 2번, 3번에도 똑같이 책임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1번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뭐한 5명이고, 2번 사고에서는 10명이고, 3번에서는 20명이다 하면은, 어, 동일한 채권액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 분담할 수 있는 액또 최고 그 손해액 전체가 얼마이냐에 따라서 배당하는 액수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액수가 1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에서 동 똑같은 액수를 누가 청구한 사람들이 각각 있다 하더라도 각자가 배당 받게 되는 그 배상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전체 그 1번 사고에서는 1000억이 뭐 손해가 났다, 2번 사고에서는 1 0 0억이 1500억이었다, 3번 사고에서는 2000억이었다 하면 은 1번 사고에서의 피해자가 좀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다음은 책임자의 항변권 의 확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자는 선박소유자및 보험자 등에 대한 모든 제한책권에 미친다 이렇게 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선박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배상 책임보험상의 직접 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내용의 책임자한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어, 이 규정이 없더라도 선박 소유자 등책임제한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도 피보험자와 같이 책임제한을 할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이론인데요. 해석론인데, 피해자인 제3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책임보험자를 피보험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그 규정을 두게 되느냐면요. 원래 그 직접청구권이란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자한테 직접 자기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도록 하는데 보험자가 이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권 행사했을 때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이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해서 청구하는 채권의 그 성질이 뭐냐를 가지고 다투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험금 청구권이라고 보면은 당연히 뭐 책임자도 되고 그 보험금의 범위 안에서 이제 보상을 하면 되는데 손해배상 채권을 직접 행사한다고 보면은 어그 보험자의 경우에는 어 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상의 책임자한을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어 채권의 성격상 어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회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이와 관련되는 그 법률에서는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때그 결국은 그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항변권을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제3자가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 책임보험자를 피보험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법해상편이 책임보험자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책임보험에 관한 그 상법 제724조의 해석론으로 항병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유료의염손해배상보장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유료임손의 배상 보장법상 책임제한의 주체는 선박 소유자와 선체용선자 외에 결국은 이런 책임 보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책임 보험자 등으로 규정한 것은 법제 2장 제 2절에서 유료임손의 배상 보장 계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보험 계약 외에도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배상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계약의 인수자도 선박소유자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법제 7조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 채권자는 그 제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제한될 경우 제한 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을 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변제의 비율이라는 것은 제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액 배당 원칙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 선박소유자, 결국 이제 책임 제한이 된다는 것은 책임지 한 기금을 형성해 놓고 최대 얼마 이렇게 기금이 형성돼어 있으면 그 기금 안에서 채권자들이 자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전액을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배당을 어떻게 하느냐는 원칙이, 원칙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인데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그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의 책임제한을 가지고 대항하게 되는 채권자 중에서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기금의 배당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는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어, 책임제한기금은 제한채권의 변제만 에 충당하는 것이지만 제한채권자 간의 기금의 배당은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계 제한채권에 부수한 우선변제권, 우선특권 등의 담보권의 유무는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고요. 어, 그러나 실제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한채권이 유리오염손해기한채권이라고 하는 비교적 동질적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우선특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이 점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이 배당의 기초가 되는 책임제한채권의 금액은 제한채권자가 받은 손해액이기 때문에 개별 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제한책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11조 권리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권리의 소멸 어, 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유료 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도 볼때 손해배상 청구권, 다음에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유료 오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 이제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된다는 것은 사고가 있고 이 사고와 어,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해의 발생 시점이 가장 늦겠죠. 그래서, 손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3년, 어, 최초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6년 이내, 어, 그 다음,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라고 했죠. 재판상 청구가 하는 요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그, 권리 소멸되는 기간에 대한 이제 법적 성질이 이제 달라진 건데,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쪼개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각각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 조문의 개호는 결국은 앞에서 제가 이제 여기 재판상의 청구가 없는 경우 여기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건이 요소에 의해서 재척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소멸시효와 재척기간는데 여기서는 재척 기간으로 보는데 어, 결국 재척 기간이라는 것은 권리의 존속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존속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보니다자 그러면 유료 오염 손해 배상 청구권의 제척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나 또는 연대 책임을 제야할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선박 소유자에 대한 청구권을 포함하는데 어쨌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첫째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 유료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재판상 증거가 없는 경우는 소멸한다. 이렇게 이 제가 제 이렇게 나누었죠. 다시 어, 소멸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를이 어, 제척기간으로 본 이유는 책임협약에서 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취지에 따라서 제척기간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이라는 것은 당해유류오염 손해가 객관적으로 발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유류오염 손해의 발생을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객관적으로 발생하고 나서 내가 손해 발생인지를 늦게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객관적으로 이제 발생한 날이니까 내가 안하는 것보다 먼저 일 가능성이 높죠. 어, 수일이 지나서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최초의 유료 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어,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료 오염 손해가 어떤 시기에, 어, 발생한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해석 문제가 되는데, 유료 오염 손해가 날을 더해서 누중된다고 해석되면은, 특정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날이 재측기간의 기산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수일에 걸쳐서 손해의 발생이 불가분일 때는, 기간은 일체가되어서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유료염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다이라는 것은 어, 유조선이 충돌하여 침몰한 후에 외판의 파공이나 부식과 같은 원인으로 유류가 유출되어 유료염 손해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 가정해보면요. 가 사, 어, 이러한 그 사고가 생겼는 시점, 이것이 이제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이고요. 사고가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1년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6년의 기간은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기상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유리 오염 손해의 원인이 된 사건이 여러 개 관련된 경우에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이 기산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유료임 손해와 그 사건과의 사이에 엄격한 의미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되지 않고 양자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면 이것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판상 청구가 있어야 한다 했는데요 반드시 그 소송의 제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명령의 신청 민사조정의 신청 책임제한 절차에 의 참가, 중재인 선정의 통지, 파산 선언의 신청, 파산 절차에 의 참가, 회사 회생 절차에 의 참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배당 요구, 화해 절차 참가 등이 모두 재판상 청구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반드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 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신청, 뭐 화해 또는 중재, 중재인 선정을 했던 중재해 중재인에게 이제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배상 청구 절차가 뭐 구두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전부 재판상의 청구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상 청구를 조금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제 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료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조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료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의 관할 법원이 정하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의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따라가고 이것이 없을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겠죠. 첫째, 조문의 개요.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료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소송이 다른 법률의 관할 법원이 정하여져 있지 않니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회사 법원을 설립하려고 많은 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회사 법원이 설립되어서 회사 법원에서 이, 이 전속 관할 사건으로서 유료임 손해 배상 사건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만약 규정이 된다면은. 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해진 경우가 되겠죠. 현재는 이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서 유료염 손해 배상 사건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이게 이제 대법원 규칙인데요. 제1조에 의하여 서울 지방법원이 유료염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지방법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3조 외국판결의 효력에서는 제1항 책임협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했습니다. 제1호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 제2호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자 제2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확정 판결에 대한 집행 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 중 외국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않니한때는 어, 이러한 그 용어에 대해서는 유리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 즉 13조 제1항 각호라고요이 두가지죠. 위에서 이 두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때로 본다. 이렇게 이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의 그 내용, 즉 개요는 어, 외국 판결의 효력, 즉 외국 판결에 대해서 우리도 기판력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한 규정으로서 책임협약 1992년 책임협약 제10조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또 외국 판결의 효력이 부인되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외국 판결의 효력은 첫째 확정 판결의 효력이 책임협약 제구조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이 유조선에 의한 유료오염손해 배상청구 소송에 관하여 한 확정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효력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최약국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이제 이런 제이 뜻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제소되고 그 나라에서 응소관할을 인정하고 있는 한 이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전혀 문제가 생길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어, 이때 확정 판결이라 하면 그 판결이 그 나라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또한 다시 통상의 방식으로 신리된 그 것으로서 확정된 종국 판결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확정 판결은 그 효력이 있다라는 그 용어는 어, 외국 법원이 한 확정 판결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확정 판결로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 책임 협약이 최악국의그 관할권이 최약국 중에서 어 유료형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서 어 어떤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는 그것이 어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있고. 어, 다른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할수 있다. 이런 이제 뜻으로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에, 관할권을 가진 외국 법원에서의 한 내린 그 확정 판결이 부인되는 경우를 두 가지 열거를 했는데요. 첫째,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해서 받은 경우, 두 번째,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공질서의 원칙 또는 공서양소의원칙상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수안이나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피고의 소송상의 공정한 방어권을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부의정하는데요. 다만 소환과 송달은 피고가 법원에서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요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환 송달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장이나 진술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서 참여를 했다면 뭐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환 송달이 없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의 방안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보면은 확정 판결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 시간 이제 공부한 내용들은 그 책임제한의 뭐 내용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유료염손의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여기서 이제 좀 확장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여러분들이, 그, 주체에 대해, 주체를 열거하고, 각 주체가 왜 이렇게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도, 어좀 설명해 볼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국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어 민사소송법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해서 한번, 음 토론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어, 제 18강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